원장님, 왼쪽 손등에 출혈이… 치료가 가능한 정령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겠습니다. 지금 방주를… <웃음> 내가 그렇게 둘거 같아? 나는, 나는 네가 너무 싫어. 그리고 너를 싫어하고 있는 나도 정말 싫어. 싫루하는 내가 바보라고 온 세상이 비웃는 것 같아 난 언젠가 말했었지 영원히 살면 선택할 때 여유로워질 것 같다고 영원히 산다는 건 선택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야 내 선택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님 물러서 주세요. 이 이상 구원자님의 안전을 위협하신다면, 당신을 섬멸 대상으로 인식하겠습니다. 드디어 끝이 오는